특임대에서 저격수로. 아, 스나이퍼로. 네, 스나이퍼로. 아, 그럼 H 형님, H 형님하고는 동기고, 음. 같이 위트 교육 초, 기초 음. 수료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같이 특임대 가서 네. 같이 특임대 저격수로 발탁돼서 그렇게. 네. 안녕하세요, 세튜디 딥시 다이버입니다. 오늘은 특수부대 출신 분들이 제대를 하시고의 삶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음. 오늘은 UDTCL 네. 저격수 특임대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지금은 대한민국 아름다움의 중심 <웃음> 강남 청담동에서 네. 하옴샵 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하능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까요 아, 실제요? 제 소개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원래, UDT 실에, 튀임대 저격수에 근무했었던 한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청담동에서 한 12년 넘게 미용을 하면서, 샵하움을 운영하고 오. 있는 어, 헤어 디자이너 한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사실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UDT와 헤어 디자이너라는 게 사실 잘 매칭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UDT 들어가기 전부터 헤어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들어가기 전부터 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전혀 없고요. 아, 예. 저는 이제 최대 준비를 했었고, 아.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는 학생에서 그냥 UAT 간 음. 사람으로서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네. 제가 집이 가난했었어가지고, 음. 가끔 아, 예. 제가 제 머리를 잘랐었던 기억은 나요. 돈이 어? 없었어가지고. 저도 그랬는데. 아, 진짜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머리 잘랐을 때 반응이 더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자면은, 예. 머리 자르 갔다 오면 애들이 아무리 이상하다 이랬는데, 음. 제가 직접 자르고 하면 오히려 예. 애들이. 아. 그냥 머리 예쁘다 아무튼 그랬었던 기억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UDT를 그것도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그냥 일단은 멋있었어요 아, UDT는 예. 멋있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삶이 너무 막 가난하고 체대도 다 떨어지고 음. 그래서 아 뭔가는 해내야겠다 음. 뭔가 도전하고 싶은데 그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군대로 가래요 예. 그럼 좀 특수부대를 가볼까 아. 해서 원래 특전사를 가고 싶다가 아, 예. 어, UDT라는 곳을 알게 돼가지고 음. 그래서 해군에 좀 지원하게 된 거죠. 아 그때 UDT에서 뭐 직책 이런 게 어떻게 되셨죠? 이 특임대에서 저격수로. 아 스나이퍼로. 네 스나이퍼로. 아, 그럼 H 형님. H 형님하고는 동기고 음. 같이 UDT 교육 초, 기초 음. 수료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같이 특임대 가서 네. 같이 특임대 저격수로 발탁돼서 그렇게 갔죠. 그럼 혹시 네. 제대를 네.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제대를 결심해야된 계기는 네. 조금 네. 좀픈이프인데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조금 집이 가나다 보니까 음, 음. 돈이 좀 필요했었어요 예. 집안에 돈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음. 군인 월급으로는 아, 도저히 예, 감당이 안 되는 예. 부분이 있는요 뭐. 저희만 먹고 잘살기겠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부모님까지 챙겨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안 되겠구나 음. 해서 포기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 뭘 할까? 네.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네. 아시다시피 네. 솔직히 너무 그 UDT SSU 그 네. 특수부대였는데 너무 저는 본급이 적당히 할게요. 음, 그렇죠. 솔직히 막 미군들과 비교해봐도 그렇죠. 뭐 3분의 1 반절 아니, 이게 탈환이니까 네. 그럼 이제 선배님께서 네. 이제 제대로 하셨는데 UDT 실킬 특인대 저격수에서 네. 이제는 여심을 저격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헤어 디자인을 꿈꾸게 되셨나요? 살짝 스쳤던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 자르는데 되게 예뻤었고 아, 네. 그리고 다른 걸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운동 말고 어, 완전 다른 색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저을 많이 본대요 네. 청담동 디자네들저돈 많이 번대요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또 거기다가 네. 여자가 많아아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남중 남고에 아, 군대까지나 가다 예. 남자 네. 거기다 운동했었지 아, 여자친구도 거의 없었고 아, 그러니까 다 네. 궁금한 거예요 네. 여자 많은 데가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아름다움의 세계, 세계.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아 모든 게 저한테 충족을 해서 헤어 음. 디자이너의 길이 선택을 했죠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아마 선배님이 차홍아르더 부터 시작하셨었죠? 네네, 근데 전국에도 이제 헤어 디자이너들이 수, 수천, 수만명이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샵이 있는데 음. 근데 스타트를 첨담에서 아. 이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전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군대 안에서 자격증을 땄어요. 일단 첫 번째로 오, 예, 예. 전역하기 전에 두 번째로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고민한 찰나에 예. 차홍 원장님이 팁이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어떠한 시사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좀못찍히는데 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다. 예. 그래서 차홍 아르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당일 집을 뺐어요. 예? 그날 예.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보증금 200밖에 안 됐으니까 예, 예. 저200 주세요 빼고 그 다음날.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창와례를 예. 갔어요 예. 그래서 아, 어, 난 여기 면접 봐야겠다 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력서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가서 예. 나 일하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예. 위치를 예. 아무리 찾아 모르겠으니까 어, 예. 독특본 분명 배웠는데 예. <웃음> <웃음>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저 지금 지원하려고 음. 한번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대표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그러니까 당연히 사람 뽑고 있을 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운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날 면접을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아 죄송한데 이미 이력 접수는 끝났고 오늘 면접 보는 날이라서 안 된다 음, 음. 다음에 지원해 주시라고 끊은 거예요 근데 사나이유티잖아요 그렇죠 사나이 유이티 아이씨 뭔데 음. 나를? 그래. 이러면서 나는 <웃음> 내가 가겠다는데 왜내 길을 막아 <웃음> 네. 그런 이있죠그 네. 다시 전화했죠 죄송한데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음. 어, 제발 가게 해달라 아 단호하시더라고요 네. 죄송한데 안 된다 네. 그당연서울안이들어된다딱그때아 네. 네. 이거 세번 전화해 봐야 될것 같은 거예요 음. 5분 뒤에 한번더 전화했어요 네. 당연 똑같이 죄송한데 안 된다 끊는 네. 거예요 고민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일단 뭐안 된다 하니까 세번 했는데 안 된다 하니까, 음. 세번 했는데, 음. 안 된다 하니까 좀딴데한 군데 더본곳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한번 면접 보려고 전화해봤어요 네. 근데 거기 바로 오라, 와보라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면접 봤는데 거기가 옛날에 강호동체가다니던 헤어샵이었어요 유명한 헤어샵이었는데 네, 네, 네. 되게 크고 좋았어요 거기서 네, 네.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 다음 주에도 치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오, 나왔어요 오. 근데 고민해보니까 네. 아시죠? 난 장호인데 그니까 러그문지없아요 아. <웃음> 뭔가 안 되는 곳은 내가 가야 될것 같고 좀 어려운 길을 가야 될것 같아요 그면접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제가 다른 데 가야 될것 같다 아. 끊. 아, 다시 하고 끊고 네. 다시 차홍에 전화했죠 와 그러니까 먼저 안 가겠다고 확답을 짓고 그쵸, 그쵸. 또 연락한 거네요 그죠 왜냐면 은 아시잖아요 양다리 고치면안 되는 아 그치. 그래서 렇지그 끊고 바로 차홍에 전화했죠 네. 죄송한데 혹시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근데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 그때 머리가 싹 돌아갔죠 네. 아저 오늘 면접보기로 사람인데 <웃음> 혹시 대박. 위치를 모르겠다 네. 찾아봐도 위치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어, 네, 그럼 오세요 해서 가, 그래서 갔어요 와 미쳤다 그래서 갔죠 네. 근데 이미 면접이 다 끝난 상황이 었고 그리고 앞에서 그 저를 만났던 분이 제가 막 목소리 말하니까 딱 알잖아요 음. 어, 근데 안된다는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안되더라도 언제나 배고 하면 안되냐 음. 그래서 캐리어 들고 있으니까 또불쌍해 보였어요 까무잡잡하고 그살짝 빠져있고 왜냐면 전혀 예. 얼마 안왔으니까 예. 하고 막그 상태에서 이제 왔으니까 그분도 나좀 기다려봐라 하고 또창원대이언제 좋으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 그럼 내가 한 번, 면접도 한번더 보겠다. 그래서 면접을 보면서, 원장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했다는 게 마음에 든 거죠. 음... 아, 얘는 뭐라도 할 놈이구나. 아, 그 그래서, 뭐, 체어도 집도 네. 빼앗고는데 그럼 어디서 자려고 그러니까, 아, 저, 어차피 아무 데서 자도 된다고. 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당에, 바로, <웃음> 네. 기숙사에 제 짐을 풀고, 바로 다음날 출근했어요. 맞다. 그래서 창화가 에서 그렇게 미용의 일을 시작했죠. 진짜, 기회는 맞아. 쫓아가고, 잡으러 가는 사람한테 주어진, 주워준... 아, 그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해서 차홍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들어오셨어요 그쵸, 그쵸. 근데 차홍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감히 만 판단할 거 아니지만 어. 정말 최고잖아요, 이제 탑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헤어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일과라든지 네, 네. 뭐 수입이라든지 네. 워라벨이라든지 음. 이런 건 어떠셨는지 저는 네. 항상 그 생각은 해요 만약에 워라벨이 중요하다면 은 고3한테 워라벨을 추구할 거냐고 음. 고3도 어 고3이면 은아 아, 아, 워라벨이 네. 중요하니까 아, 뭐 학교가서 한 다섯 시간이 공부하고 음. 남은 시간은 놀아 네. 자기 취미 즐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워라벨은 어, 워라벨 뭐 지킬 수 있을 때는 내가 뭔가에 이뤄내고 음. 10년, 20년 고생을 해서 음. 그려나서 여유가 생겨 그럴 때 지키는 게 워라밸이지 네, 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하면은 네. 사실 성공이라는 거는 네. 할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하나.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만 했다. 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맨날 일만 하고 어. 운동하고 책 보고 자고 이런 식으로만 <웃음> 살아남으려면 네.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 얘보다 일찍 출근하고 아. 얘보다 늦게 출근 늦게 퇴근하고 네. 그 얘보다 더미용의시간이쏟자 <웃음> 그래서 항상 뭐 지금도 거의 7시까지는 출근을 해요. 아침에요? 네. 지금도 지금 원장님이신데 네네. 샵은 보통 한 10시, 11시 출근하는데 지금도 6시 반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때는 네. 당연히 거의 한 6시까지는 출근을 무조건 했었죠. 그렇게 해서 좀더 일찍 출근해서 <웃음> 연습도 네. 하고 이것저것 또 작업하다가 네. 제가 마감하고 퇴근하고 그때가 네. 입사를 하셨을 때가 디자인에 대한 네. 커리어가 아니죠. 전혀 없었을 때셨잖아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4년 반이 걸렸죠 아 디자이너 될 때까지는 수습으로 다, 4년, 4년 반, 반. 하고 나서 아... 디자이너가 아... 돼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럼 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네. 그때 수습 혹은 그런 네. 인턴이실 때 수입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이거는 사실 네. 이게 밝히기 조금 힘든데 네. 어. 군대 월급보다는 아니, 많으셨나요? 아니, 아니요. 아 그러니까 어, 수습 때는 네. 아. 사실, 뭐, 떼고, 떼고, 떼고 하면은,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5, 60? 아 응. 왜냐면, 기사 살았으니까 기사 미술 아 떼고, 네. 막 이거 떼고, 떼고 하면한 5, 60? 됐었고, 네. 그리고 뭐 조금씩 올라서 80, 음. 뭐몇 년, 80, 그러다가 100? 그래서 스텝때 제일 많이 받았던 돈이 네. 110만원 정도였어요. 그럼 4년 반 만에 이제 디자이너가 되셨을 때는 좀 많이 달라지시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수입이요? 네. 수입은 사실 저희는